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고지리에 있는 주말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농막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지대가 약간 높아 멀리까지 보이는 곳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지리 동네 길입니다. 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밭으로 가는 길은 약간 오르막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농막이 있는 곳이 오늘 매매할 땅인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날씨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입구에 꽃이 이쁘게 보입니다. 현재는 밭으로 활용하기 보다 전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큰 나무가 보이네요 앞쪽 땅보다 지대가 높아 멀리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저 멀리 고속도로도 보이고 폭력발전소도 보입니다 테크 위에서 앞쪽을 향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주택이 한명 있습니다. 상가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도로는 입구입니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땅 모양은 거의 사, 저, 정사각형과 비슷합니다. 앞쪽 전망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멀리 농과 밭이 아주 잘 보이고 산이 아주 잘 보이는 곳입니다. 농막은 남동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물건지 있습니다. 여기가 고속도로로 대구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지방도로로 죽장가는 도로입니다. 이 방향은 영덕울진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가는 방향입니다. 물건지에서 서포항 IC를 통해서 고속도로 운행할 경우 약 20km 이며 시간적으로는 약 22분 걸립니다. 물건지에서 기계면사무소까지 거리는 5km 이며 차량 운행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 8 3제곱미터2 3 7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농막이 있으며 수도와 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방과 주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창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포항시청까지의 거리는 20km 이며 차량으로 고속도로 이용시 22분 거리에 있습니다 기계면사무소까지의 거리는 5km이며 차량으로 약 8분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3 3제곱미터당 가격은 65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1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도로 지분은 무상으로 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탕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5